좀 재수없어 보여서 싫어요 샅샅 독하이래요 <웃음> 여러분은 유튜버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말빨도 있을 거고 기술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 음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근데 이것보다도 강한 멘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요즘 한국은 악플 때문에 좀 말이 많죠 최근에 저도 뭐 나름 멘탈이 약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음, 악플 같은 거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런다고 여러 분 말을 했지만 솔직히 악플에 상처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상처를 받죠 그래서 저는 어떤 방법을 택했냐면은 애초에 악플을 안 보는 방법을 선택 했어요. 모든 댓글을 다안볼 수는 없잖아요. 좋은 댓글 써주시는 분들 더 많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특정 단어라든지 뭐 욕설이 포함된 댓글은 자동적으로 스팸함으로 가도록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저는 비교적 악플을 덜 보고 살고 있어요. 뭐 달리는 건 많겠지만 제 눈에 들어오는 건몇개 없죠. 음. 저는 지금 6개월정도 스팸함을 확인을 안했습니다 일부러 상처받을까봐 근데 오늘은 뭐 반년만에 그 판도라의 상자를 한번 열어보려고 해요 왜냐면은 이걸 확인을 해야 삭제를 하고 차단을 시켜서 그 악플러가 더 이상 못쓰게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기적으로 봐야돼요 근데 보는게 좀 무서워가지고 반년동안 방치를 해놨지만 오늘은 슬슬 정리를 좀 해볼 겸, 한번 뭐가 달려있는지 저도 궁금하게 하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등록 전에 3 0에 30분 전에 스팸이 전에 3나분 전에 30분 전이 30분 전에 안치고 전에 데도분 전에 아직 분 전에 30분 전에 3 0아 전에 3 0고 전에 30분 전에 30분 전에 30분 전에 3 0 행복아 행복하다. 진짜요? 이런 댓글 달면 행복해요. 진짜로? 행복할 일이 많으셔서 참 좋겠습니다. 네, 다. 오마야 무슨 난다요. 지각 시로지각시てます Fuck you Japan. 昨日配信したあの感覚陣へのイメー이っていう動画にこういう ね, 코멘트 를書いていただきました 에? 韓日で日本民族を落としめることでアイデンティティを端末民族でしょう違います좀 체소부소 부여서 싫어요. 방사능이나 실컷 먹어라. なんで日本に来るのかな別に韓国でも仕事あるでしょう整形だからえーと文章ちょっとおかしくないですかなんか 특히 아르? 또 홈도가 뭐좀 여는 거고가 역은 나왔나요? 네, 또 지하철에서 도찰 당했다는 영상에 이렇게 소중한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쪽국에 있는 네가 잘못한 거다 병신같은 게이내 <웃음> 잘못인가? 도찰 당한 건내 잘못이 아닌데? 도착한 사람이 잘못이지? 음. 정말 실은 일본에 왜 너희들 바퀴벌레는 오는 거야? 일이 보니 더러워 오지 마라. 번역기로 쓰신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일본에 오지 말라는 거죠? 바퀴벌레라고? 네, 와자 와자네. 고요 <웃음> 역기만使って 한국어 네書いてくれまし た. 真지메ですね 와자 와자네. こういう真面메나ところをもうちょっとなんか 생산적인 ところに使ったらもうちょいいいじゃないかなと思いながらはい、次. 리얼 리얼 양 일본어 촉간 에역겨워 도나오는 약간 스스로 이거를 타이핑하면서 부끄럽지 않았을까? 부끄러움 같은 게 없는 건가? 사서도 가야 요世界で有名な 소간 음~ ですかで、いくらもう뭐 1回 言うんですけど、는は普는のち는んとした企業で働いてます。 인연 유튜브도 이제 보기 싫다 일본말만 들어도 이가 갈리고 치가 떨린다 저... 저 일본인 남편 없는데요? <웃음> 남편은 무슨 남자친구도 없는데 뭐, 뭘 보고 이런 말 하시는 거지? 일본인 남... 뭔 소리야? 소개라도 시켜주고 욕을 하든가네 일단 먹다가 치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웃음> 네 그렇게까지 많지 않았어요 좋은 댓글에 비해서 악플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5%? 음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이렇게 친절하게 손수 악플을 남겨주시는 분들의 이 뭐라고 하지? 저의라고 해야 되나? 그 심정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안 보면 되는 건데 싫으면은. 이게 굳이 사람 마음을 막 송곳으로 후벼 파는 그런 댓글을 굳이 달아서 좋은 게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왜 본인한테도 좋은 거 없고 당사자도 좋은 게 없을 텐데 아무래도 저는 이제 한국인인데 일본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한일 양국을 이제 대상으로 한 영상을 올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일 관계가 악화가 되면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악플이 늘어나는 그런 어쩔 수 없는 관계. 에 있는 것 같아요. <웃음> 뭐 저는 단순한 편이라 가지고 이런 댓글도 나름 빨리 빨리 잊어버리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괜찮은데, 진짜 괜찮은데 그렇게 마음에 담아두진 않는데, 근데 웬만한 사람들은 이런 거를 보면은 엄청나게 상처를 받고 상처를 받죠. 그러니까 여러분 웬만하면 악플은 달지 말고 정말 꼴보기 싫으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은 조금 무거울, 무겁나? 하여튼 그런 주제를 다뤄봤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댓글을 읽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좋은 댓글도 많이 읽고 했, 했었지만 네. 음. 저도 솔직히 이걸 안 보고 싶었어요 댓글을 안 보고 싶었는데 이거를 봐야 지우니까 이거를 싫어도 봐야 차단을 하니까 볼 수밖에 없어요. 수... <웃음> 아무튼 요즘에 갑자기 너무 추워져가지고 딱 감기 걸리기 좋은 날씨이기 때문에 따뜻하게 잘 챙겨 입으시고 공기 장판 꺼내시고 겨울 대비를 슬슬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